응. 오늘 다녀오신 거예요? 어, 아 오늘은 아니고요. 지난주에. 복장이 아... 똑같으셔가지고. <웃음> 저 혹시, 저 혹시 혹시 혹시 국회의원 시키신 분 맞으세요? <놀람> 아. 최 예. <놀람> 우리 원래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거 누가... 올라랬는데선님이신가요예 <놀람> 맞습니다. 네. 아 그중에 어느 거에 제일 열받으세요? <놀람> 소비자 기만 이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영상이 네개째데옷 차림 똑같아요. 아. <웃음> 그런 건 아니시죠? 피부 잡수를 제가 아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옷이에요? 여러 개 걸려 있는 거예요 <목소리> 왜 보라 수놓은 톨 걸고 입은 건데 이거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그 촬영을 했고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방영될 것도 끊어서 조금 더촬영할 거거든요 왜냐면 옷이 또안 바뀔 거예요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신발을 신어 달라는 발까지 촬영되고 있어 그래? 항상 이러세요 우리 맨날 저 방금 벗을 날 그랬거든요 이렇게 <웃음>